반갑습니다 피터쌤 입니다 이번 레슨은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라는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성은 A플랫 입니다 C 에서부터 한번 내려가고 두번 세번 네번 내려가면 A플랫 음이 나오죠 이 음에서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만들면 A플랫 장조가 됩니다 조표는 플랫이 4개 입니다 A플랫 장조의 주요 3화음은 1도 화음인 A플랫 4도 화음인 D플랫 5도 화음인 E플랫 그리고 2도 화음 Bbm 3도 화음 Cm 그리고 6도 화음 Fm 이렇게 있고요 어, 이 노래에 나오는 화음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4비트 반주로할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꼭 적용되는 법칙은 아니지만 노래의 선율이 리듬이 다다다다다 좀 많이 나올 때는 간절하게 4비트를 치는 것이 좋고요 노래가 리듬이 좀 간결하고 선율도 간결할 때는 좀 아르페지오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곡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쳐보고 노래 불러보고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노래의 경우는 좀 말이 많은 리듬이 좀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전주는 기타로 하는데 피아노로 전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식이에요 코드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함 A f l a 그리고 5도 화음인 E 플랫 그리고 베이스는 G죠. 6도 화음인 F 마이너 7으로 하기도 하고 베이스만 E 플랫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D 플랫 메이저 7어 4도 화음이죠. 그리고 다시 5도 화음, 1도 화음, 그리고 5도 화음. 이 진행이 거의 다예요. 이노래는 후렴이든 절 부분이든 다이 코드 진행을 쓰고 있습니다. 자, 노래 부분 을 한번 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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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마디가 다 똑같은 코드 진행이에요. 전주에서 나왔던 코드 진행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3마디부터는 조금 다른 진행이 나와 여기만 다릅니다. d 플래시 나오고 그다음에 6도 화음인 F# m 7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코드의 주요 3화음과 부사화음에는 해당되지 않는 G flat major 7이 나옵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 드리자면 아, C장조를 기준으로 봤을 때 B 플랫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이거는 C 단조의 구성음들로 구성된 코드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A 플랫, B 플랫, E 플랫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D 플랫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A 플랫 장조에 적용 시켜본다면 G 플랫 메이저 세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도 화음 E 플랫. 이렇게 나옵니다 요네마디만 코드 진행이 다릅니다 노래 볼게요 너 따뜻해서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원한 네 여기 보면은 여 유일한 여기서는 강박을 안치 짠, 짠, 짠, 짠. 원곡에서는 이렇게 돼서 한번 따라 해봤어요. 예, 그리고 후렴 부분을 가면은 코드 진행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원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음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날,모든순간 함께해 네,모든날,모든순간이라는 노래를 1절만 함께 봤는데요 어,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가 나오고 그쪽에서 악보를 받을 수 있고 여성키로 전조한 악보도 함께 포함해 놓았으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노래는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A플랫이라는 다소 어려운 조성으로 되어있고요 어, 여성은 E플랫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7시가 안된 시간이라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어, 남성으로서는 이게 가볍고 편안하게 부르기에는 음역이 조금 높은 네, 면이 있어요 여성도 그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주 연습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코드 진행이 워낙 평범하고요 사비트로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노래가 너무 간단해서 뭔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네요.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